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노르웨트 무한대전이에요. 노르웨트는 5인 파티로 진행하는 인스턴스 던전으로 라운드마다 등장하는 보스급 몬스터를 처치하여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받아요. 보상으로는 반지와 귀걸이를 얻을 수 있으며 장비 세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던전이에요. 파티원을 모집할 때 목표 라운드는 1라, 30라, 50라가 있으며 1라운드만 클리어하여 받는 상자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로 악세가 나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30라운드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파티 구성으로는 킬러 1명이 꼭 필요하며 의지특성의 진폭으로 몬스터들을 모아줄 사람이 있으면 수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전전에 입장하고 대기시간이 지나면 중앙에 징이 생겨나고, 상호작용을 하면 몬스터들이 출현해요. 몬스터들은 비선공이기 때문에 한 명이 진폭을 사용하여 중앙으로 모으고, 나머지 딜러들은 범위기를 이용해서 한 방에 잡는 것이 가장 좋은 공략법이에요. 그리고 1라운드는 잡몹만 나타나며, 이후 라운드부터 보스급 몬스터 한 마리와 쫄다고 4마리가 나와요. 보스급 몬스터들은 각자의 고유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스킬에 대한 공략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파티원의 장비가 좋으면 순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패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패턴들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라운드는 잡목들만 나오니 편하게 잡으면 돼요. 두번째 라운드에서는 마리안 노르웨트가 출현하며 주변 잡목들이 죽을 때 능력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먼저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세번째 라운드에서는 미카엘 융의 2호가 나타나며 바닥에 폭탄을 설치하고 넓은 범위에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해요. 하지만 스킬 한 방에 죽을 정도로 강력하진 않아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나치빌 마라가 나오며 궁수라서 그런지 방어력이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저격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고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서 조심해야해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왕세자 이산이 나올 차례예요. 이산의 스킬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반격태세라는 스킬이에요. 반격태세가 시전 중일 때 공격을 하면 매우 강력한 스킬로 공격을 하므로 잠시 뒤를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개구리로 변신하여 타겟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태 이상을 연속으로 걸어서 처치해야 해요. 또한 가이라는 잡몹이 설치한 장판에 올라가 있으면 몬스터가 안죽기 때문에 진폭을 이용하여 끌어당긴 후에 잡아야 해요. 다음 보스는 상냥한 요리사 쿠커이며 요리사답게 유저를 소단지에 넣어서 끓이는 스킬을 주의해야 해요. 해당 스킬에 당하면 체력이 죽을 때까지 서서히 깎이기 때문에 사랑특성의 축복과 저주 스킬로 풀어줘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30라운드의 마지막 보스는 히파람을 부는 자 에노이르이며 이산과 마찬가지로 반격 스킬을 사용해요. 또한 폭풍의 피연주라는 스킬은 일정 영역 내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캐릭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영역의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원딜러들은 영역 밖에서 열심히 접해면 돼요. 그리고 쫄목보다 보스를 먼저 때려서 잡는 것이 좋을 거예요. 30라운드까지 클리어하고 던전을 나오면 보상 아이템이 우편으로 날아와요. 보상 아이템은 상자의 형태로 지급되며 개봉시 시면의 강화제와 악세 하나는 확정적으로 나오고 각성 주문서는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노르웨트 장비는 시면의 강화제를 이용하여 합성을 할수 있으며 티어는 고대 장비의 수식어와 동일해요. 그리고 합성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티어가 상승할 때마다 옵션이 한 개씩 추가돼요. 습득할 때 주능력치가 자신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아이템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티어가 빛나는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체 횟수가 적어서 그래요. 자신의 능력치와 다른 아이템이 나오면 금음도를 이용해서 분해해 주세요. 분해하면 별빛 아키움 결정을 4개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성 주문서의 경우 용사의 제작대를 통해서 2단계를 제작할 수 있으니 찬란한까지 전부 각성했다고 1단계를 버리지 마세요. 노르웨트 장비는 성장에 많은 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와 방어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쓸만한 악세가 없는 초보자라면 자신의 능력치에 안 맞는 악세가 나오더라도 발동효과와 착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